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.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. 상금이 그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냥 내보내줘요. <웃음> 동의서 제3항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게임은 중단된다. 맞습니다. 투표를 하게 해주시죠. 여러분의 뜻에 따라 게임의 중단 여부를 투표하겠습니다. 그럼 투표에 앞서 첫 번째 게임에서 정립된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. 첫 게임에서 탈락한 참가자의 숫자 255명. 상금이 돼지점통에 적립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.